안녕하세요 그... <웃음> 아,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연출 3 0기정백원입니다시네키드라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영화를 거의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틀어박혀서 영화를 엄청 봤던것 같아요 뭐에 빠지면 자기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나도 영화를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러다가 <목소리> <목소리>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주변에는 물어볼 것도 없고 촬영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부탁할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학교를 가야겠다 가서 좀 동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당연 제일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고 제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건 음. 영화 연출 전공과 촬영 전공이 짝짓기를 해야 돼요, 졸업 작품을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<웃음> 저를 어,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이 네.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극영화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했지만 <웃음> 아 이거 너무 계속 불행한 얘기만 할것 같은데 <웃음> 평소에 어떤 독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내성이 생겨요. 그런데, 졸업작품을 찍고 와서, 첫 크리티 때, 같은 직분을 보시고, 정말 정적이 흘렀을 때, 한숨을 쉬실 때, 아니면, 어, 욕해서 할 일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, 이런 걱정이 들어서, 네.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눈물 좀 닦고, 네. <웃음> 저의 부족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고, 정말 영화라는 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공작업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정말 단순한 진리 같은 말들이 있는 것들하고 영화 아카데미를 다는기간 동안에 뼈 아프게 매몰어 선생들이잘 가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그 다음 어 해나가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혹독한 소리만 하고 그 뒤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혼자 오랫동안 머물다가 지비빌런 고태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. 전통 레어서 좋아하는 시해서좀 안타까운 분위기의 티가 있네. 말하기 네. 어렵습니다. 제가 연애를 잘 못하나봐요. 그래서 그런 <웃음> 어 너무 그는데 실연과 절망과